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놀배의 놀이 세상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 지진 등 비상시 꼭 알아두어야 할 대피요령과 안전한 엘리베이터 탑승요령, 풍수해를 대비한 차량 관리와 단진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상 중요한 내용이므로 평소 잘 숙지하여 놓으시면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화재에 대한 대처입니다. 고층 아파트일수록 화재가 발생하면 뾰족한 대피수단을 찾기가 어려우나 평소 몇 가지 대응 요령을 알고 있으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불이 났을 때 신속히 가스밸브를 잠그거나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작은 화재의 경우 당황하지 말고 생수통에 물이나 수돗물을 틀어놓고 뿌려서 신속히 불을 끕니다. 또는 집안이나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지고 쉽게 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평소 소화기 작동요령을 알아두면 좋겠죠. 이때 절대 옷까지나 이불 같은 것으로 덮어서 끄려고 하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불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력으로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하고요. 이때 현관문을 닫고 나오면 어느 정도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지요. 둘째, 자기 통로의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베란다 한쪽에 평소에는 벽처럼 막혀 있지만 비상시 옆집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경량 칸막이 벽으로 되어 있어 손쉽게 옆 통로로 대피할 수 있지요. 평소에 발코니 쪽 벽에 장식장이나 물건을 쌓아 놓으면 안 되겠죠. 보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통로별로 확산이 잘 되지 않아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관리 사무소를 통해 이런 대피로가 있는지 파악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높은 층에 있거나 화염 때문에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옥상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아파트에는 보통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옥상 위에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평소에 이를 꼭 확인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아파트는 관리를 위해 옥상 출입문을 잠가두기도 하는데 주민들 만 아는 열쇠 보관하는 장소를 지정해 두면 되겠죠. 그리고 화재를 대비하여 비상계단 에는 방화문이 있는데 평소에는 열려있는 상태로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계단 통로 쪽으로 화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죠 이때 문틀 같은데 손을 대고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여기 비상계단에 자전거나 물건을 보관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방화문이 장애물에 걸려서 완전하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비상계단에도 화염이 들어차게 되어 대피가 곤란해질 수 있어 절대로 여기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재는 예방이 중요한데 가습을 관리와 충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외출 시에는 휴대폰 등의 충전기를 꼽아두고 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냉장고나 tv 뒤쪽은 먼지 등에 의한 누전과 합선이 될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면 좋겠죠. 다음은 거의 매일 이용하면서도 지나치기 쉬운 엘리베이터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땐 반드시 바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춰 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둘째, 엘리베이터 출입문 쪽에 절대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문이 열리면 추락 위험이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이런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셋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자전거 등의 물건이나 옷 특히 애완견 목줄이나 끈 같은 것이 끼이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내부의 인터폰이나 휴대폰으로 신고한 후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감싸는 자세로 앉아서 구조를 기다리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추더라도 여러 안전장치가 가동되어 쉽게 추락하지 않으니 너무 겁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대피 요령과 단진의 안전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지진 발생의 경우 고층에서 크게 흔들릴 때는 집기가 부딪히면서 깨지고 정말 공포감이 듭니다만 대피 시 정전과 균열로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으니 반드시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포항 지진때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고 저도 22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다음은 풍수의 대비 사항입니다. 태풍 때는 아파트 내 조경수가 넘어질 수 있고 건물 부착물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차량은 가급적 지하주차장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아파트가 저지대 침수지역 이거나 해안지대 아파트의 경우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의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겠지요. 셋째, 간혹 단지 안에서 쌩쌩 달리는 차량을 보면 보는 사람이 오싹해집니다. 특히 아이들이 수시로 뛰어다닐 수 있기에 세밀한 전방 주시와 최대한 서행은 필수입니다. 주차할 때도 아이들은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으며 차량에 금방 접근하기도 하니 사방 주시를 잘해야 합니다. 끝으로 간혹 아파트 발코니에서 이불 먼지를 털기도 하는데 이불과 상체의 무게중심이 높아져 추락 위험이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을 위한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